안녕하세요 쪼합입니다 루덴 영상 업로드 후 아이템 통계인데 카운트 수는 리안드리에 비해 많이 낮지만 상황에 따라 가게 된다면 승률이 어느정도 나온다는 것은 현재로서 나쁘지 않은 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야학계론 이퀄 시야잡기술입니다 영상 중 와드 제거 후 무빙은 어떠한 롤 유튜브에 업로드 된 적이 없고 손에 익는다면 안되는 킬각도 만들어주며 티어가 올라갈수록 빛을 보게될 기술들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며 보답이니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가장 간단한 귀환 와드입니다 주의할 점은 와드 범위 밖을 클릭하면 귀환이 끊김으로 범위 안에만 설치하세요 제어워드를 부시 끝에 박을 때 팁인데 마우스 커서가 부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해요 겉에 초록색 원이 씌워지죠? 이때 박으면 무조건 부시 안에 박힙니다. 이런식으로 근데 이게 또 허수아비는 부시 안에 들어가도 초록색이 안되거든요? 이럴때는 이럴 거이 제어워드가 하나 있으면은 저는 2번이 제어워드거든요? 제어워드가 초록색 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4번으로 눌러서 이렇게 그럼 부시 안에 이렇게 박히죠? 이것도 사소한 팁입니다. 6레미우에 허수아비 박는 꿀팁인데요. 여기 시야를 체크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박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저는 별로예요 저는 와드 시야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래진영이면은 보통 상대 탑이면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와드를 박는단 말이에요 이쪽 라인에 와드를 박는단 말이에요 근데 허수어비를 여기다 이렇게 박으면 이 투명 와드를 여기다 박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와드 체크를 할때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푸시 안도 체크되면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나 여기에 와드를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박는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중간 사이 있죠 여기 중간을 박으면은 이 부시까지 다 체크가 돼요 두개의 부시까지 이 하나의 허수화비로 체크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또 상대 탑이 피들이면은 여기에도 하나 더 와드를 박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솔방울이나 궁이 여기서도 되기 때문에 여기 와드를 박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부쉬만 이렇게 와드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안보이죠? 그래서 여기 와드 체크할땐 전 이렇게 박아요 그럼 이 부쉬랑 여기도 다 되니까 지금 여기 윗진영도 똑같아요 와드를 여기에다 박을 수도 있죠 여기에다 박히는거 의심되면 여기다박는게 맞아요 똑같이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기 허수아비로 두 군데를 체크하고 싶으면 이게 정말 사소하지만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그럼 이쪽 진영도 똑같아요. 여기에다 이렇게 와드 박아주면 이렇게 여기 와드 보이고 여기 이렇게 박아주면 이렇게 와드 보이죠? 자기 정글 체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시도 이렇게 체크할 때 여기 하면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 박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체크 가능하잖아요 상대방 서폿이 여기에다 와드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체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랑 이쪽 다 가져갈 수 있죠 여기 위에 진영도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다 뜨죠 땅골을할 때에도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와드를 하잖아요 그럼 이 부시밖에 체크가 안 되거든요 최대한 많이 확인하려면 이렇게 와드 여기랑 여기 가운데 부시 반대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반, 여기 반 와드 두개로 와드 세 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바탕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전령을 먹을 때도 이렇게 와드가 남아있으면 전령의 눈을 먹기 전에 허수어비를 다 써주세요. 왜냐면 전령의 눈이 들어가면은 와드를 오랫동안 못쓰기 때문에 어차피 전령 깰때 와드 두개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와드를 여기 이런 데다 박아주고 이렇게 최소한의 시야라도 먹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사소한 기술들입니다. 이번 기술은 미드갱 갈때 꿀팁인데요. 라인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드 라이너가. 여기에 와드거나 핑크 와드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체크하면 미드갱을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와드가 없잖아요. 그럼 시야가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디에 박든 이렇게 끝으로 가면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식자 키고 이렇게 가서, 공포 걸면 킬이거든요? 궁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궁 쓰고 가면 되고.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허서비를 박았죠? 근데 아까 제가 이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시야 안 보이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시야 비춰볼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시야가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갱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갱을 갈때 이쪽에 와드를 한번 체크하고 여기에 핑어가 있으면은 이 끝으로 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갱을 갈때저렇게꼭 벽에 붙어서 갑니다 붙어서 가고 이렇게 두 군데 시야가 없다 여기서 궁각이 무조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미드갱 갈때 개꿀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진짜 개꿀팁이거든요 천상계들도 잘 모르는 와드 제거 후 우빙인데 이게 만약에 상대방 와드에요 제가 위치가 걸렸잖아요 이렇게 라인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피드를 보면 상대 바텀이 뺄거 아니에요 와드를 세대를 치면 부서지잖아요 이게 부시 안에서 와드를 부시면은 시야가 한 2-3초 정도 더 지속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 시야에서는 와드가 부서졌는데 2-3초 동안 시야가 더 보여요. 이때 달를 여기서 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바텀은 여기까지 다시 뺐다가 아페저스틱 가는구나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이아몬드 이하 분들은 그냥 무조건 낚일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상 티어는 의심을 다시 할 법도 하고 많이도 당해요. 간 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시야가 없잖아요. 와가지고 여기서 궁을 쓰면은 거의 대부분 킬이에요 한번 낚이면 무조건 킬이에요 무빙 보면 알수 있거든요 한 번에 얘네들이 의심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만약에 여기서 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 일단 상대방 바텀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상대방 정글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멘탈도 나가고 바텀 더블킬이면 바로 용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이거 정말 개꿀팁입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 지금 다 찾아봤는데 이 내용 올리신 분 없거든요 진짜 여러분들만 꿀빠세요 이 잡기술에 주의할 점은 제어와드는 지우면 바로 사라집니다. 일반 와드만 렌즈로 지울때 적용되는 것같고요제 채널의 구독자분인 꾀꾀님께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상 초안 만들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놀랐고 일반 와드만 가능한 기술인건 저도 배웠습니다. 그동안 제어와드일때에도 섀도우 복싱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궁금하신 저 부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와드를 지우자마자 궁을 쓴 피들이 튀어나오기 직전에 부쉬의 시야가 사라졌었다면 공포가 걸립니다 하지만 피들 궁모션을 보고 뒤로 빼기 때문에 베스트는 낚시 모빙 또는 시야가 없을 때 쓰는게 좋습니다 공포 기준은 비전투 상태일 때 상대방의 시야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